아, 한준영님부터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이겁니다. 저는 농구를 하다가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농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꿈을 버리지 못하고 프로농구 드래프에도 드레프 도전을 하고 3x3 대회에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항상 희망을 줬던 와이나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와 같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여기 앉아주세요, 경호 씨. 자, 경호 씨 여기 앉아주세요. 좀부터 자리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쭉쭉쭉쭉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시태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놀람> 올려주실 분들 저희가 몇 분을 추려가지고 또 나중에 잘나온 영상이 있으면 제가 또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좀 함께... 즐기다 가세요 즐기다 가세요 예예아 아, 그럼 즐기다 가세요 음. 아이 농구 잘 안좋아하게 생겼는데 농구가 좋은 거싶셨네요 농구좋아요? 아 <웃음> 어, 아쿠필이에요? <꿈티네요>? 아 좋아요 러셀베스블롯 와이날 제로 제로 b l e w t b o h i s b y s a Pull this place out and we're going to t w n and we'll alright. You guys with me? Yeah. Alright, l let's make it happen. Alright, l let's make 겠습니다 현역 e 인 그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프 시즌 정말 즐기고 있고요. 다가올 시즌을 위해서 몸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웨스브룩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트리플 더블 머신입니다. 정말 시즌 내내 한 경기도 빠라이 가는 법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자, 퍼포먼스를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혹시나 뭐 특별한 이 퍼포먼스 유지를 비결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No secret, just uh, <laughs> uh, play hard, uh, have fun, enjoy the game. Uh, I like going out competing at a high level and t o Just kind of going out and like, enjoying the game, the whole process and uh, try to make a, uh, the best of each night on the floor and uh, enjoy that. 네, 특별한 기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서 즐기고 또 게임 자체를, 경쟁 자체를 즐깁니다. 그 전체 과정을 즐기면서 언제나 코트에서의 순간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자, 이 즐긴다는 게 사실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경쟁을 즐긴다는 게참 대단한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수 있을 텐데요. 혹시 자 우리 웨스브로 가면 또 경기 전에 이 프리 게임 루틴 같은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어쨌든 또 춤도 추고, 어쨌든 또 본인 말에 음악도 듣고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프리 게임 루틴이 본인 건 만약에 루틴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루틴, uh, I uh, like to take a nap, uh, get some sleep. Uh, uh, first, and then uh, music-wise, i just gonna listen to all type of music, uh, kind of all over the world when it comes to music before the game. 저는 네, 스텝에게임시작면스이되게는기좀낮에좀잠을 자려고 하는 경들도있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음악을 듣습니다. 게임의 단계 나서게 되면은 정말 인텐스해지고 감정도 극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전에는 좀더 릴렉스하는 시간을 음악을 들으면서 가니다고 어 그리고 제가 TV 쇼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러셀 웨스트버룩의 독특한 루틴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이 간식 중에 하나가 바로 피넛버터 젤리라는 아시죠? 식빵에다가 땅콩버터를 쫙 바르고 딸기잼을 쫙 바르는 그 피넛버터 젤리. 근데 중요한 것은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먹는 루틴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아니고 대각선의 루틴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엄시 비율이 있는지. 금합니다특금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uh, no i uh, But I've been doing it since high school. Um, i uh, p j um, I've been used to it. It kind of gives me my energy, what I need to be able to go out and finish a h o l e game and not s t a r t i n g while I'm y m y s so, e l Something I'm uh, accustomed to doing. 네,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피넛버러 젤리 생토위치를 먹는 것을 제가 루틴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에 나서기 전에 좀 에너지를 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하는 동안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앞으로 동구하기 전에는 피넛버너 젤리를 <웃음> 좀 즐겨 먹어봐야겠어요. 자, 여러분 무대 양쪽 옆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레시볼볼 레슈블을... 길이는시2즈의 신발이 바로 와이 a 제로 2 SE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어봤는데 지금 신고 있거든요 쿠션도 굉장히 좋고요 그 웨스부룩의 스타일에 걸맞게 돌파가 굉장히 잘될것같아데 굉장히 빠른 신발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 지금 미리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웨스부룩에 생각하기에 안돼요 <웃음> 웨스부룩이 생각하기에 이 신발의 가장 장점은 뭘까요? 제가 제일 가장 장점은 shoes are number one they're a little bit lower than my 3 2 s they're deconstructed uh, what I mean by that is kind of took a lot of the different layers off 3 2 s kind of made the shoe a lot lighter um, a lot l o w e r as well and uh, it's, become a, it's, become a, it's become a great shoe so I'm excited to see you guys t h i 네 제로 2.0과 비교를 했을 때 SE는 조금 더 낮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층들을 조금 다시 재회압을 해서 그리고 분해를 해서 다시 재조립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훨씬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슈즈고요 여러분들도 맘에 들어 하신다는 기분입니다아 그렇습니다. 사실 웹스프룩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본인의 브랜드도 있고 또 신발 개발에도 참여를 직접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궁금한 게 혹시 다음버전의 와이나 제로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어떻게 그런 의견 교류나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Uh, 네, 정말 매일매일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들과 애들을 위한 팬들을 위한 최고의 슈즈가 무엇일지 언제든 고민을 하고 만들고 있고요. 끊임없이 혁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슈즈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판중분 들어올 때 입장 번호가 0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웨스트 브룩 하면은 0번, 0번 하면은 웨스트 브로 그러니까 정말로 0번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되게 궁금해요 0번이라는 번호를 어떻게 달기 시작했는지 왜냐 사실 굉장히 좀 체계한 번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기원이 좀 궁금합니다 0은, um, uh, for me, Because, um, each step again. chapter of my life in basketball career um, is always a new beginning. Um, like now with the, uh, with the Rockets, zero, um, it's a new beginning for me, so I stick with zero when I got drafted number zero, um, and I just can't i e t h t same with it. 네 저에게 제로의 의미는 매일매일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한 단계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한 장을 열때 커리어에 새로운 어떤 시점을 지나갈 때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로를 어, 저의 링덤버로 삼게 되었습니다. 퓨스톤 로켓스에 합류를 하면서 제로 그리고 드래프트, 드래프트를 받았을 때도 제로 제로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기만의 상징 번호가 있다는 거는 참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웨스브룩하면 영번 말고도 바로 이신발에 이름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 문구가 있죠. 바로 뭐죠? 와이나. 와이나시죠. 영번과 와이나, 웨스브룩을 상징하는 정말 이 에너지,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와이나 초라. 과연 와인아 멘탈리티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웨스터블이 생각하는 와인아 철학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와인아 싶은 건가요? Yeah, I mean, it's, uh, for me, it's a big broad range of kind of what it means, b u t I do in short, short words. Uh, it's kind of just believing in yourself, believing that you can do um, anything that you put your mind to, and anything that you want to do, whether it's in sports or in business world or in whatever it is that you want to do, and constantly o u t h i e v e and do whatever y o in i s world d t e n d of change i n g l e i s e i t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스로를 믿고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것이 정신, 정신의 핵심입니다. 에서든 스포츠에서든 뭔가 결심을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정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고요. 어, 다른 의심하는 사람이 발 못잡지 못하도록 스스로에게 계속 와인나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와인라 철학의 요점입니다. 와 이런 박수 한번 주세요. 와이은 네. 정말 로왜안 돼? 하면 되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정말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웨스브룩이 얘기했던 오늘의 그 단어 와이나 해보지 뭐왜안 돼? 누구 내 한계를 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어, 그 정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가야 될 그런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아무 이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 와이나 멘탈리티를 통해서 아마 러셀 웨스브룩이 이 자리까지 올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데요. 혹시 러셀 웨스브룩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Why Not moment가 있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아... Ah, biggest um, It's tough to say I, I, I live like this every day 음... Um, it's honestly just the way I live The way I think Because it's so important There's so many different things that happen throughout the day 음... Um, that can either change your mood or... Um, bring positive light to, to, to your life And I use it every d i y to see w a y in every aspect and try and give it 네, 보통 커다란 순간이 있다기보다는요 제가 정말 매일매일 살면서 지키는 원칙입니다 어, 언제나 제가 살아가고 사고하는 방식이 바로 와인 y 십 입니다 매일매일 기분이 바뀌는 순간도 있고 정말 뭔가를 바라볼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정신을 명심하고 살려고 하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그 정신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한대답인것 같아요. 사실 트리플 더블을 몇시즌 연습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슈퍼맨이잖아요. 어쩌면 와인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와인나 정신의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대단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러셀 웨스북하면은 조던 브랜드의 아이콘입니다. 정말 지금을 조던 브랜드를 상징하고 있는데 조던 브랜드는 처음 개 순간이 기억이 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 궁금해 할 텐데 어떻게 조던 브랜드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재미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Um, I definitely remember g e t i n that call and h a v i that conversation of moving o e r to the brand and to brand jordan um, to e it's like a dream come true. Honestly, t i this day still um, feels like that. 네, 그 전화를 받았던 순간을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 브랜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순간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조던 브레드와 함께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언제나 혁신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자, 네.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 조던 시조의 숫자가 몇 개일지. 자, <웃음> <웃음> 과연 조던 동거를 몇 개를 갖고 있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 don't know. <laughs> I don't know. Too many, too many. I don't know. I can't. I can't even give you a number because I don't know. But I guess that's a good problem to have. 방 하나 꼭웠던될 I have a f r s u r room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방을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야. 저희 저희 꿈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조던 레트로 모델이 혹시 있다면은 어떤 모델이 좀 궁금합니다. favorite Jordan retro. I have a few. I like the 1 0 3s, u uh, 11s. 아, uh, you know, 3, 11, 10, 다 좋아하고요. 뭐, 와2인트 0.2, SD, 0.2, SD, 0.2, SD, 0.2, SD, 0 3 SD, 0 0 어, 자 저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또 코티비에서 러셀 웨스북을 또 환호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러셀 활동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셀 본인의 삶에서 농구말고도 혹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 러셀 웨스북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는 무엇일까요? 어 uh, 네,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고 저를 정말 지지해 주는 그런 서포트 시스템, 저희 가족 너무나 중요합니다. Family always comes first. t h a <웃음> 아, 저 중요한 건 돈이 더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웃음> 저는 어, 농부 이외에 또 패션을 통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더불어서 저의 재단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어, 그래요 그래서 we talked about fashion 자, 패션 이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웨스그로 하면은 키워드도 패션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출근길 패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웨스브룩의 춤길 패션도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항상 어떤 옷을 입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을 이끌고 있는데 최근에는 파리 패션 위크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제 패션 브랜드의 아주 수장으로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패션에 대한 영감 어디서 없는지 궁금합니다. Uh, inspiration comes from everywhere. Um, you guys h e r inspire me. When uh, travel. I get inspiration from different people, from different places across the world, to be able to see uh, fashion, um, how it is here in the States, um, in Paris. Um, I get inspired by so many different things and people across l l a the world. How me inspired you today? Um, I look around the room, I can be able to see different colors, different materials, different things here. My um, career, figuring out how it, I can put it into a collection, figuring out how I can be inspired by things I see here, the people, um, just the overall energy of over this place to be able to inspire me and to do different things. Mm -hmm. 네, 정말 모든 곳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다양한 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 방문하는 장소들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요. 뭐 미국, 파리, 다양한 지역 전세계, 아시아 등등에서 패션을 위한 영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다양한 색상들, 소재들 다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콜렉션에 오늘 계신 여러분들이 주시는 영감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느끼는 에너지도 아주 좋은 영감입니다. Yeah. <웃음>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오프시즌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어은 오프시즌 계획을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I um, plan i o just get ready for the season. Um, g e t my mind and body right. And, uh, that's the, the most important thing at this moment. You uh, know, having fun on this tour and um, enjoying uh, my time here. It's so and uh, I'm forward to the season. 네. 우선은 정신과 몸을 시즌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투어를 어, 즐겁게 마무리하고 또 서울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시즌을 대비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올 시즌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러셀 웨스 그룩의 어, 목표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한번 좀 어 여쭤볼 차례예요 어, 멤버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좀 많이 여쭤봤는데 괜찮은 질문들을 저희가 몇개좀뽑아봤습니다 뭐 중복된 것들이나 도 굉장히 좀 특이한 질문들을 저희가 몇개뽑아봤거든요어요 질문까지 제가 한번 러셀베스 브루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윤태성님, 정연아님 어디 계신가요? 계신가요? 윤태성, 정연아! 오! 두분 뽑혔습니다 자두 <웃음> 분이 주신 질문이 이겁니다 슈팅 연습을 하실 때 헤드폰 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주로 듣는 음악이 있나요? m u s i c l i s t e n to v a r i s shuffle most hip -hop, r b um, i like t o listen to Motown, old I'm all over the place using uh, my mind and kind of just figure out whatever comes on and kind of whatever floats my boat. Mm -hmm. Do you have any favorite artists that hype you up? I'm a real West Coast dude and I love like all my West Coast artists. Yeah. Uh, yeah. From t h e k to Kendrick to YG, you know what I'm saying? So those are my, my peoples and I'm always, uh, always West Coast for sure. Yes sir, yes sir. <laughs> 네, 보통은 그냥 셔플에 다 놓고 막 줄어서요. 다양하게 듣는데요. 힙합, 뭐 R&B, 몰타운, 올스쿨 팝, 뭐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정신을 누가 다가올 일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고 릴렉스 할수 있도록 하는 음악들을 듣고 있고요. 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은 웨스트코스트 아티스트를 어, 좋아합니다. 캔드윈, 웨지, 그리고 웨스트코트의 다양한 아티스트들 좋아합니다. 어 그래요? 일단 운동할 때 그럼 여러분들 어, 선곡 음악을 많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러, 러셀 웨스트브룩은 코트에서 다양한 플레이를 흥분시키거든요. 트리플 더블 머신이잖아요. 공격과 수비, 전천후의 완벽한 선수인데 과연 러셀 웨스트브룩을 가장 흥분시키는 플레이는 무엇일지 Chase d o n block, in your face, dunk, don't top one, don't clean, 3.0 Oh, like tough, tough, triple n d o n e n a assist pass, a killing time <laughs> um, I would say a um, nice assist because I always, me personally, I like to see uh, my teammates do well and see them succeed so if I can s t h i g i g e a n e a a n 네 저로서는 정말 멋진 어시스트를 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팀메이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하게 패스를 해서 멋지게 마무리가 되는 순간 짜릿합니다. 어 이규빈님 어디 계신가요? 이, 이, 이규빈 님 어제 오신가요? 이규빈 이규빈 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어,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홍민선 님의 질문입니다. 홍민선 님 계신가요? 아 홍민선 님아주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즌에 웨스브룩의 이 짜릿한 어시스트를 또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민선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코트에서의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도 유명하지만 지역 사회와 팬들에 대한 선행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뭐 경험, 이유가 있을까요? 아, definitely. growing up in the city of Los Angeles has allowed me to, obviously I've been blessed to be able to be in this position, but it allows me to be able to now use the platform and be able to kind of go and inspire and impact youth across the world and people um, in different places in poverty that are um, that need support and need s people like myself to be able to kind of go out and figure out the best situation for uh, families, for whatever it is that it may be needed at the time, education, And I definitely uh, take p 시티에서자 n 면서 정말 좋은 축 l o 받아 r w a r d to doing it a n e d r i o r I t y that a l 그래서 빈곤이 있는 곳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나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뭐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어 부분이 있을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어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참 사회 공헌하는 게 대단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어왜안돼 응. 뭐야? <웃음> 자 이부 이 질문도 좀 궁금해요. 장효정님이 질문 주셨어요. 장효정님 어디 계요 아, 효정님 아, 자, 농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Challenging moment in your basketball career. Um, I think for me, every day is challenging. I say that because um, I try to be the best I a 네 매일매일이 도전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정말 꾸준하게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이 큰 도전입니다 자 매일매일 도전할 때 힘들 때 우리는 무슨 주문을 외쳐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웃음> 그렇죠 요 지금 요 기면은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이제 질문 대결는데 지금 두개 남았는데요. 기태희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어아저 한준영 님부터 제가 질문해보겠습니다. 한준영 님 어디 계세요? 우리 한준영 선수. 자 사실은 한준영 선수는 모두 대한민국 농구 선수 출신으로서 어 굉장한 기록 최단신이지만은 온갖 공격 기록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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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스 d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can worry about, and everything else to t a k 는것 a r e of yourself. If y 하 u are a l i t t l 아서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답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태희님 어디 계신가요? 아, 기태희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농구선수가 꿈인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어, 응원의 한마디 세계 최고의 선수가 주는 응원의 한마디 부탁을 주, 드리겠습니다. 어. first thing is just stay focused. I think um, it's very hard, obviously. Um, There's so much going on in the world to be able to stay focused solely on something that you love to do, but I think it's important that you try and do whatever to, that you can, uh, especially at a young age, to be able to educate yourself, number one, and then number two, um, be able to focus on things that's important in basketball, b h a u it's important to you, and focus uh, day in and day out on how you can become the best that you can become um, at that level. 네, 어,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정말 계속해서 집중을 이어나가라는 라 것입니다. 네, 세계에서 정말 너무 많은 힘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어릴 때또 하고 싶은 일에 정말 집중을 해서 어,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또 스스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최고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레벨에서 최고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집중해서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아! 막 집중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흐트러져요 그럼 뭐라고 외친다고요? 와이 뭐라고요? 와이습니다 웨스브룩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정말 뭐 코트 위에서 사납게 뛰기만 하던 웨스브룩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막녹지 않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어, 저는 사실 웨스브룩이 이 정도의 철학과 이 정도의 감성을 수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매일매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웨스 브루스와의 토크쇼 대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와이나 토크쇼와 함께해 주리 웨스 브루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스 브루스 선수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 브룩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wow. Wow. Wow. 자, 바로 와이나 CD 패키지가 yeah. 되겠습니다! Yeah. 자, 자첫 번째 We're gonna pick five So, the first winner Hold up keep it low, alright l 자, 와이나 티셔츠 후디, 캠으로 구성된 특별한 패키지 첫 번째 당첨자는 The first winner is second winner please. 69. The second winner 80. is 33. Oh. It's happening, someone! Oh. <laughs> <laughs> <laughs> <laughs> And the third winner is all on you Russ. We're, we're gonna pick three more but the last winner we're gonna pick it separately. And the next winner, the third one is The fourth winner and the lucky winner. The number is 40. Sasha Kwan! Westbrook! Westbrook! h o u s t o Rockets! Westbrook! h b r o s u b r o s t h b r o o t h b r o o k t h r o s t h r s o u t b r o o k s o s o u t t h t h r s t h s t h s o u Special edition. It's a signature. Yeah. It's all up on you. Why not? Why not? MVP! MVP! MVP! 여러분 잠시만 정수분 부탁을 드리겠고요 뒤에도 제희가 이제 케이터링을 준비할 겁니다 케이터링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 간안하게맛시는점 드시고요 그리고 외수분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